오늘 또 우리 빈자리를 채워주실 두 분을 모셨죠? 어떤 아주, 분입니까? 이분 아주 미녀 아, 아요 지금 미녀 개구맨은 와이프? 응. 미녀 개구매는? 어아아아 저희 어? 와이프도 아무리 예쁘지 않을까라 지금 아 다음이라고요? 예. 네. 그분을 모십니다 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녀, 미녀 개 구멍 중생입니다 이분 태권도 노래 빠지는 거 없이 외모까지 이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 주 씨! 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웃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가자! 태풍향을 건너 태풍향을 건너 태풍향을 건너,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역시나 <웃음> 태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위원들이 놀랬어요 지금. 너무 가벼운데. 아니 에너지가 네, 완전 힘 네. 막. 네. 아니 막 죄송합니다. 너무 날라다니니까 지금 키로를좀 지금 12 킬로입니다. 아, 아 그럼 아 많이 못 드시겠네. 전또 29살까지 이제 선수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먹는 걸 엄청 많이 먹었었어. 요어 진짜 많이 먹을 때는 얼마나 먹었는데? 그냥 뭐 감자탕 뼈해장국 하나에 네. 공기밥 네 공기 일단 먹고. 하나에 네 개요? 거의 끝이 아니고, 저는 한루에 <웃음> 아니, 약간 실망 아니거실요 아니, 아니 물론, 몇, 굉장히 몇... 피크를 찍었을 때. <웃음> 어, 굉장히 피클, 잘 피클, 피클 때. 찍었을 때. 음. 햄버거 한 11개. 햄버거 한 11개. 어우 그럼 잘 드시는 거 아닌가? 오, 아, 그잘 드시는 거 아닌가? 한 말리 몇 개? <웃음> 두 개. 아,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하면 안 되죠. <웃음> 아, 그렇죠? 네. 아, 1 1개면 많이 먹었네. 네. 아 오늘 어느 정도 주,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뭐 감자탕에 뭐밤 내공기 그 정도 자랑했거든요. <웃음> 네. 자랑은 아니지만 네. 오늘 그래도 여기 계신 원래 이제 원년 멤버분들에 비해서는 네.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오. 오, 오 이거 약간 이 아, 두발도발 아, 지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방금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웃음> 아, <웃음> 잠깐만요. 그러면 하프 남아 어떻게 할 거예요? 하프. 예, 반타 적겠다. 예를 들어서 표정 좀봐요 지금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교육하시기를 반타작이라도 해라 라고 했거든요 아, 아. 그 정도는 맞춰서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 있는 거죠 반은 될것 같다 아이거 쉽지 않은데 오늘 아. 자두 번째 집 투입할 시간입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아까 반타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네. 멤버 세명중 누구 반타작을 오. 하실 수 있으신지 소영 님의 반타작은 무조건 해요 아니 세무님 별거야 세무. 말고 수영이나 먹갱의 반은 먹겠다. 먹갱이 <목깽> 둘, 둘, 둘 중에 한명 먹갱. 먹갱 저요? 네. 네. 먹갱 저요? 아네오갱어 네. 먹갱이 네. 약간 빠이터인데 덴빈. 먹갱이 약간 더. 제가 오늘 먹깽. 그냥 이렇게. 제가 오늘 먹깽. 그냥 이렇게. 아. 일단 짜장면을 몇개 먹냐? 짜장면 몇 개죠? 저는 1 0개 이상이요. 열 개. 역시를... <웃음> 잘못 고르셨어요.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더 나쁜 거 고르셨어. 요 아? 어, 나도 비난 받을까 봐 너무 갑자기 겁이나네 예. 두 번째 타이밍에 제가 저도 들어갈 텐데. 아, 맞네요. 우리 순실장이 못해서 소염률이 강자잖아. 아, 피자 한번 갈수 있어요. 두판 먹고 있 먹겠습니다. 딱딱안 되고. 예? 콜스로 가야지. 콜스로 가야지. 피자 세 판. 아, 도전해보겠습니다. 정말 잘한 거야. 맞아. 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자, 두 번째 팀화이팅 아, 해주시고 자, 연예계 약사팀 파이팅! 파이팅! 잘한다, 출발! 출발! 장갑 끼는 게 나을 것 같아 태준 씨, 이승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바로 들어가네요 와 근데 뭐야? 한쪽 벌써 오, 끝이야? 조각... 태준 님도 진짜 뭐야? 잘 드신다 반찬 패 전 괜찮아요 와 한입 컷인데? 잘 드시네 네. 그리고 여기가 파스리라서 끝부분이 어. 절대 안 맥혀요 네. 나태주 씨가 먹갱이 먹는 거의 반은 내가 먹겠다 했어 음 했어요. 아 어? 그래. 나태주님도 진짜 잘드셔요지 그러니까 한입이 끝이야 오, 잘 드시는데요? 와, 한입 컷인데? 잘, 할할 데. 잘 데. 드시네 오, 오, 나태주 씨! 야 뭐야. 오, 시원하게 드시네요 아. 오, 오, 왜 이렇게 해도 돼요? 나태주 씨, 어 오, 오, 오. 오, 나태주 씨, 박수 진짜! 영원 같아! 너무 멋있다! 진짜 <쎄> 맛잖아세가 <mystery> cool. 한국의... 하제... 아니었네, 생각은... 나태준님. 태준씨 잘 먹네. 피자 좋아하죠. 오, 오 한판 없어졌어요. 어머. 나 진짜! 한 판! 한 판!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면 되게 오! 오! 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네. 매콤하니. 원래 보통 페퍼로니가 햄 때문에 좀짤 수도 있는데 얘는 매콤하니까 잘 들어가네. 맞아. 응. 얘는 진짜 안 느끼. 해몇 응. 개야 저게? 네 개? 다섯 개? 향이 지금 어금니를 임플란트 때문에 빼놓은 상태인데도 그래요 아, 지 아니 한 입에 스테이크가 끝났어. 자으음자 길가야 먹겠다먹리해그런다고 나도 못하고 나도 천만점 먹냐 나태주 씨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출발은 장치고... 제일 좋았는데 일단 먹갱이가세 판째 먹고 있고요 제일 빨라요? 그리고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시영이가 세 판째 먹고 있고요 네. 두 판째에 좀머무는거 같지 않아요? 이제 슬슬 좀 지친 기색이 보인다고 저는 봐지거든요아 아 벌써요? <웃음> 네자 우리 수시자세판 먹겠다며 수시자 그래도 두 번째 드시고 계십니다 아, 오, 오 막내 뭐 먹으려고 또 응. 사장님 네네 마르게 거, 그거 하나만 더 주세요 마르게 리타 하나 더 드릴까요? 네. 한번더한번더 더 주세요 두판이야네 어, 아이스크림 네개 주세요 아이스크림 네 개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스 어. 진짜 잘 먹는다 어, 잘 오! 향은 와 이거 집중해 줘 그냥 먹습니 주먹고기로 해주세요? 응 농자가 진짜 맛어 하나만 주지 아우 역시 이 양파의 이 단맛 튀김에 만났을 때춤심하지 않는 이 맛이 난 너무 좋아 네가 다음에 나가면서 나태주 씨 응? 나태 나태준 씨 아니냐고 빨간한 명밖에 없어 남자 사장님 혹시 아나요이 네. 사람? 네나태준씨아진 네. 아, 좋아하는 트로트 있으세요 사장님? 사랑의 배터리 가겠습니다 고기원 <웃음> 어, 님은 먹고 있어 <웃음> 그 와중에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두 응. 박자 쉬고! 에이, 저 스텝을 회식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 둘, 셋, 넷.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놀람> 사랑의 배터리가 <Dümming> 다능나 봐요. <음악>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무겁다. 아니, 귀엽다. 난 너는 윤곽인데. 윤곽이 형도 윤곽해졌어. 당신은 나의 배터리 당신은 나의 배터리, 괜찮았어요? 네, 멋있었습니다 팬좀 많이 홍보해주세요 시장 역시 PR까지 저희 이 정도면 춤 추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 추는지는 모르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수양이가 피자 네판 클리어, 네. 그리고 샷 스테이크 한개 클리어. 와. 그리고 먹갱이가 피자 네판 클리어, 샵 스테이크 두개 클리어. 와, 아, 나태준님 일단 피자 두판 네. 클리어, 어허. 그리고 손 실장님도 어? 똑같이 두판 클리어. 아. 나태준님이 사실 먹갱이 반 판은 따라갔어요 반은. 맞아요. 근데 참실수서못 스테이크. 따라갔네요. 아. 아. 아. 스테이크. 아, 난 지지, 난 끝. 나도 끝. <목소리> 잠시만요 아이스크림 놔드릴게요 네아 네. 아, 무서워 감사합니다 아제 거예요? 네 <목소리> 아니 갱이 그거 들어가니? 와. 네 <목소리> 디저트맨은 따로 명망이네. 괴물들이다